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2의 비밀을 좀 살펴봅시다 저 이는 변수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exception은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exception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,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앞에 있는 exception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. 자 그럼 제가 arithmetic exception이 캐치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주석으로 돼 있는 요걸 해제하고 이 위에 있는 얘를 주석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0을 2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,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고서 디버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 2라고 하는 저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를 보면 디테일드 메시지에 슬래시 바이 제로, 즉 제로로 나누기를 했다 그래서 생긴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예.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exception이 왜 발생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 코드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.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.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라는 것과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렇게 시스템이 알려주는 자바가 알려주는 에러 메시지도 같이 출력하고 싶다면 요 뒤에다가 이 뒤에다가 이점 예 저기 있는 디테일 메시지는 직접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get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얘가 이 디테일 메시지를 출력해 줄 겁니다 자, 한번 해 볼게요 자, 실행을 해 볼게요 자, 이렇게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캐치문에서 실행을 끝내지 않고 여기 있는 O가 실행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그 빨간색 메시지 기억나세요? 자, 요거 제가 한번 잠깐 지우고 한번 해보죠. 트라이문을 다 지워버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죠. 여기 빨간색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서 실행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. 그러면 여기는 실행될 기회가 없었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예,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고 요게 실행이 되면서 동시에 끝에 있는 코드도 실행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. 자, 그럴 때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보셨던 요 빨간색 에러도 뜨게 하고 싶다. 그러면 2. 프린트 스택 트라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시면 됩니다. 자, 실행 한번 해 보죠. 자, 이렇게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서 빨간색 메시지가 뜨고 실행은 정상적으로 됐잖아요 그죠? 그리고 이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이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이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고 뭐로부터 시작됐는지 몇 번째 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정보를 이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예요 그런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와 같은 에러 메시지는 사용자한테 들 보여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, 특히나 여러분의 운영,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 서버 쪽 시스템이 이런 거라면 그 메시지 안에 굉장히 심각한 보안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그런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요. 그런 에러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 관리자들만 볼수 있는 형태로 잘 감춰놔야 됩니다. 예, 그때 이제 여러분이 로깅 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그런 걸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캐치가 발생했을 때그 캐치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을지를 파악하는 겟 메시지 프린트 스택 트라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